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네가지 요소를 표현하기 위한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도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썼는데 여기 안쪽에 제목을 입력하는 칸과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는 칸을 이렇게 분리를 해뒀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주셔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런 곡선의 형태인데 이런 곡선의 형태로 도형을 어떻게 자를 수 있느냐 그게 큰 관건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자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위쪽에 제목을 놓고 내용을 넣을 수 있는 도형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삽입, 도형 그리고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셔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직사각형 도형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 여기 상단 부분에 조그마한 사각형 도형을 하나만 더 넣어줄게요 그냥 이 사각형 도형을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키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복사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쪽으로 조금만 작게 하고 이렇게 겹쳐 주시기만 하면 위쪽에 있었던 모양과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색상을 변경해 줄게요 개체 서식, 선, 없음, 채우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밝은 회색으로 채워주실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 제목이 입력될 부분만 색상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확실히 구분이 된 듯한 느낌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방식은 파워포인트 2010버전 이하도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내용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아,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별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Ctrl-Shift 키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키보드 상단에 있는 F4를 누르셔서 재실행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같은 간격으로 복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노트북 이용자이시라면 F4키가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왼쪽 하단에 있는 펑션키 Fn키를 활용해 주셔서 F4를 활성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여기에 곡선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이거든요. 자, 곡선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입력해 놨었던 이 도형을 그대로 활용을 해볼 겁니다. 조금만 이렇게 키워 줄 거고요. 이렇게. 일단 겹쳐져 있는 상태죠. 자, 여기 아래쪽에 곡선의 형태를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도형의 전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전편집 기능을 활용하시면 곡선으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뭘요? 도형을요 한번 삽입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전편집을 누르시면 도형의 양 모서리에 검정색 점이 생깁니다 이 검정색 점이 생기는데 이 검정색 점을 선택하면 여기에 상단과 오른쪽에 하얀색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하얀색 점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조금만 올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자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왼쪽도 마찬가지로 다 곡선을 해줄순 있어요 그런데 일단 왼쪽에 있는 흰색 점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고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 점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흰색 점을 약간만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뭔가 좀 물결 무늬라고 하죠 파도 무늬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것을 마우스를 톡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것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크기를 줄여주면 어? 아까 전과 조금 뭔가 확실히 다른 느낌의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이것을 그대로 또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하셔서 F4 두번 누르면 끝 나는거죠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손쉽게 만들어 줄수 있죠 이것 또한 2010버전 이하에서도 충분히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둥근 형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텐데 이 둥근 형태로 만드는 게좀 은근히 까다로워요 어떤 면에서 까다롭냐면 위에 있는 이 도형 자체 있죠? 이 도형 자체를 위쪽에 둥근 형태로 만드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013 버전 이상을 쓰고 계시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애초에 삽입을 해버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왼쪽 상단에 노란색 점을 누르시면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좀더 각지게 만들어지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을 때더 둥그랗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약간 각지게 만들 거기 때문에 각지게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시켜 볼게요 이후에는 여기에 삽입 그리고 도형을 누르셔서 사각형 도형을 다시 한번 삽입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편집을 통해서 곡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전편집 선택해 주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검정색 점 선택 그리고 흰색 점을 약간만 위로 올려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 점 선택하셔서 하얀색 점을 약간만 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바깥쪽 톡 누르면 은 도형이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두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해 볼게요 Shift키 누르신 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 있는 도형 서식 왼쪽에 있는 도형 병합을 눌러 볼게요 이 도형병합을 누르시면 여기에 통합, 결합, 조각, 교차, 그리고 마지막 빼기까지 해주실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2013버전 이상부터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쓸수 있고 그리고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조각을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두 개의 도형이었던 게세 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겹쳐지는 부분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해주시고, 안쪽에 있는 이 도형들의 색깔을 변경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자, 색상은 그대로 서식 복사할게요. 서식 복사는 여기 안에 있는 효과만 복사하는 겁니다. 단축키, Ctrl-Shift-C 눌러주시고, Ctrl-Shift-V 또 한번, Ctrl-Shift-C, Ctrl-Shift-V 누르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또한 텍스트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손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 자 이것을 응용해서 만든다면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자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각형 도형을 하나 삽입하고 전편집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약간만 내려주기만 하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만드는 과정 이것도 간단해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 여기에서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도형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전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4 개의 검정색 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중앙에 내가 원하는 이 검정색 점을 또 생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어, 내가 검정색 점을 상상하고 싶은 곳 마우스를 움직여서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점 추가를 눌러주면 이렇게 점이 추가가 되고요 이것을 아래쪽으로 조금만 이동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 마우스를 톡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번호를 입력해볼게요 0 1 뭔가 조금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상한 느낌이긴 해요 그런데 그냥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하셔서 F4 두번 누르면 동일하게 만들어 줄수 있게 됩니다 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좌에서 우로 가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뭘 알려 드릴 거냐면 이렇게 시선 처리를 Z 형태로 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좌에서 우로 좀 넓게 만드는 형태라고 할수 있죠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한 방법은 기존에 만들었던 었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 볼게요 텍스트 다 삭제하고 이거 그대로 Ctrl-G 그룹한 화 다음에 회전시켜 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원래는 제가 이거 만드는 과정을 따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안쪽에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입력해주시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사실 왼쪽에 제목을 입력하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숫자를 입력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숫자 그냥 01 크게 하고 그리고 안쪽에 내용을 입력한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또는 위쪽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하셔서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시고 아래쪽에 내용들도 좀더 글씨 크기 작게 해서 만드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아까 전에 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 또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 한번 하고 그리고 또한번 컨트롤 시프트키 누르신 채 아래쪽으로 복사 한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까지 바꿔주기만 하면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색상을 좀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단일한 색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파란색을 메인 테마 색상이라고 한다면 1, 2, 3, 4 순서대로 가니까 색상도 순서대로 좀더 어두워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기본 파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색에 가시면 여기에 다른 색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른 색을 눌러주시면 여기 에 오른쪽에 보시면 색상의 채도를 설정해 줄수 있는 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위쪽으로 조금만 올리면 이렇게 밝은 색상으로 나오거든요. 밝은 색상 누르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밝은 색상 두 번째 밝은 색상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대로 냅두고 마지막 네 번째는 더 어두운 색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색상이 1,2,3,4 순서대로 어두워지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어느 순서로 봐야 될지 색깔을 통해서 보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색상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 뭐 보고서나 제안서 그리고 뭐 여러가지 회사에서 만드시는 또는 대학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디자인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거 다양하게 표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